안녕하세요. 29살의 주식에 빠져버렸습니다. 23살부터 일을 시작하여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금이나 펀드보다 조금만 잘해본다면 더 쉽게 돈을 벌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온전 생각에 있는 돈 없는 돈다 찾아서 날리고 대출까지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대출 빚이 생기고 몇달 동안 예상생활도 힘들 정도로 주식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대 때 모은 돈을 다 날리고 지금은 대출 빚이 2,400만원이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빌려주신 3,000만원으로 그나마 대출금을 갚고 남은 대출금이 이 정도입니다. 정말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 숨기다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고 혼자서 멘탈을 잡기가 힘들어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몇달 동안 몇 천만 원의 돈을 날리면서 돈의 개념도 없어지고 정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경이 되지만 조금 더 빨리 정신을 차렸다면 아니면 주식에 손대지 않았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들고 대출금만 보면 하루에도 속이 몇 번씩 울렁거립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그동안에 주식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공통점은 지수 주가가 폭등해서 비쌀 때산 사람들입니다. 저도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수가 낮고 주식이 쌀 때까지 기다려서 천천히 매수한 사람들은 실패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망합니다. 무슨 모래성에 회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태만이 공신이 폭등주니 무슨 놈의 회사가 며칠 만에 좋아졌다 며칠 만에 나빠졌다 합니까? 다들 주체 세력 사기꾼이 지어낸 말입니다. 장이 계속 좋아진다는 말은 오로지 말 뿐입니다. 주체 세력이 몇천억 사면 무조건 폭등이요 몇천억 팔면 무조건 대폭막인데 어떻게 앞으로 상승과 하락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폭등 때 남들의 그럴 듯한 말만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깡통찬 경험이 있습니다 유가가 고가인데 주식폭등은 어불성설이지요 주식을 비쌀 때 사면 누구든 백전백패합니다 부동산이나 모든 물건도 비쌀 때 사면 다 망하지요 싸게 살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사야 100점 1승합니다 세일 기간에 사야 안전하게 많이 얻어먹겠지요. 당연한 시장 원리인데 그걸 모르고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밤하늘에 별보다 많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싸게 살 기회가 옵니다. 그때만 얼추 매수해서 몇달 보유하다가 얼추 고점 매도하면 연 30에서 40%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먹습니다. 매수를 못했다면 고가의 매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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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경제에 둔감하고 투자 감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깨끗하게 미련을 버리십시오. 뭐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돈이 좀 남아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면 간접 투자를 하시던지요. 그래도 꼭 직접 해보고 싶으시다면 단 알려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만 투자하십시오. 그것도 먼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참고로 뭐해 주식 투자는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자기 돈으로 거래하는 것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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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삼아 했다가 여기에 모든 걸 걸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저기 떠들어대는 애널들의 추천 종목을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료 서비스에 최소 30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하죠. 그 돈이면 차라리 가족들과 외식이나 하시던지 건강을 위해 부약이라도 지어드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게 가정이나 내수경기 회복에 더 보탬이 될 것입니다. 예전엔 주식 투자하려면 수수료와 세금만 내면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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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두세 개씩 아는 사람들이 뭐한다고 매일 사람들 모으고 이직거리를 하겠습니까? 은행이 아님 사돈에 팔촌까지 빛을 내서라도 직접 1000% 한번 먹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야지요. 참고로 대부분의 사이버 애널들은 이미 주식 투자로 촉박을 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때 반짝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좀 기약해서 말하자면 더 이상 할 거라곤 사기성이 짙은 줄 알지만 그래도 이집 말고는 할게 없는 분들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나름대로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나마 잘할 수 있는 배운 게 배운 게이 집뿐이라 직접 투자하려니 안정적 수익이 어려워 생활이 안 되니까 과대 포장으로 종목이라도 팔아야지요.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고 돈이 되니까요. 손실 걱정 없고 책임질 필요 없고 하루운에 따라 칭찬을 듣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애널들을 다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 스스로도 누구보다 더잘알 것입니다. 오늘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100% 확신 외치는 종목에 자기 돈은 선뜻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그두독똑 같은 일입니다. 단지 초보들보다 좀더 경험이 많을 뿐이죠. 사기성 짙은 말로 순진한 개미들을 유혹하는 사이비 애널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그들은 장사꾼이니 대박의 환상에 젖어 맹목적으로 종목을 구걸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성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니까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하면 쉽게 애널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료들도 넘쳐나고 좋은 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식 공부를 하고 좋은 종목들도 발굴하여도 보고. 계획성 있게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돈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휘둘리다 보면 남는 건 마이너스 계좌뿐입니다. 부디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를 얻으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